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오늘은 옵스 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이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이다 기존의 그 어, 일목균형표 수준론을 통해서 알아봤던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 어, 러프한 그러한 분석이었다면 오늘 옵스는 중단기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어, 짚어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오브스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어, 비트 마켓에 있는 오브스 차트입니다. 이제 4월 3일날 최초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거의 5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50% 가까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비썸 만화 마켓 상장, 원래 오브스 이슈 자체가 비썸 만화 상장을 어, 좀 어필하면서 많이 이목을 끌었었잖아요. 근데 도둑 상장 이후에 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 떨어지면서 제 예상보다는 빗썸 비썸 상장에 대한 버프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90%? 어, 85%? 8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어, 이렇게 빗썸 원화상장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 다시 밑으로 약 피보나치 비율로 한 0.707 어, 707 선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는 어, 큰 관점에서 삼각수렴 형태를 어,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선 마켓에서 상장가가 거의 한 400원에서 400원에서 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한 3, 40원 정도예요. 3, 40원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넘는 차이였는데 이때 보따리를 해가지고 팔 수가 거의 없었었던 것 같아요. 전성 어, 전성 시간도 둘째치고 받아줄 물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 비선 완화 상장은 어, 별로 큰 메리트가 없지 않았나? 옵스한테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남은 이슈는 이제 어, 워너마켓 상장이죠 워너마켓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인데 <웃음>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게 TTC가 지금 거의 비슷한 어, 상황이었어요 TTC는 비트마켓에서 먼저 어, 업비트 비트마켓에 상장을 한 다음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10배 가까이 뛰었는데 워너마켓 상장 이후에는 워너마켓 상장 이후에는 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반토막 가까이 나와서, 어, 워너마켓 상장이 곧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생각수렴 중이다. 그리고 워너마켓, 업비트 워너마켓 이슈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어, 위든 아래든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 세, 세밀화 해야 될것 같아요. 세밀화 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먼저, 어, 옵스가 원화 밖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그 삼각수렴 형태의 채널을 위로 뚫는, 어, 위로 뚫는 그러한 시너리오대로, 어, 간다면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옵스가 가장, 어,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지지선은 800사토지였습니다. 8 0 4사토지 저, 제가 샀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가 어, 585 사토시? 500, 530인가? 560인가? 그랬던 었것 같은데 어, 아무튼 560 사토시 정도에 사서 저는 홀드하고 있다가 거의 60% 가까이 수익률 보였다가 어, 한 40%, 40 정도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80 사토시 깨지는 거 보고 옵스 자체가 단타형이 아니고 조금은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그 이전에 924 토시까지 갔을 때도 저는 팔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추세 자체가 804 토시가 깨지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어, 한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804 토시 이탈한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4 토시 이탈하고 이탈한 후에 어, 623 토시에서 지지를 받고 어, 다시 754 토시 저항 그 이후에 684 토시에서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여기를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전략의 기준점이 684 토시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684 토시에서 지지를 받느냐, 뚫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680 뚫리겠는데 밑으로라고 생각했는데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렸는데 지금 음봉이 조금 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기서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지표 자체로는, 지표 자체로는, 어, 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684토시에서 지지받고, 삼각수렴 채널 위로 간다. 이 관점이라고 하면은, 어, 하모닉 패턴에서 ABCD 패턴 있죠? ABCD 패턴. 어, 우리 일목균형 수준론은수준론은 수준 어, N값. 수준론의 N값. N값을 만들 가능성이, 어,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약1022 사토시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어,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항을 맞는 거겠죠. 여기가 PRG가 형성이 되는 거죠. Potential Reversal Zone 이라는 그 하모닉 패턴의 잠재적 반전, 반전, 반전 가격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는 저항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1022 사토시에서 더갈 수도 있어요. 더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하모닉, 하모닉 패턴의, 이 하모닉 패턴의 파동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만큼의 파동, 노란색, 요 길이만큼의 파동이 확장이 된 겁니다. 확장. 그래서 지금 요 길이만큼을 1로 보고 지금 ABCD ABCD 패턴의 그 마지막 파동이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1.27인 1,144 토시 그다음 1.618배인 최대값 1,284 8 4토시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별지 3, 별지 2, 별지 1. 그래서, 6 8 4 사토시 지지 후에 반등하고, 어, 추가적으로 800 사토시 뚫고, 880, 그 다음 정거점 뚫게 되면은, 어, 1022, 그 다음 1140, 1288 사토시가 타겟이 됩니다. 타겟은 한, 어, 90%네요, 90%. 네, 90% 가온 타겟입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밑으로 가는 가능성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수준론 한번 가볍게 또 지켜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준론 n 값하모닉 패턴 abcd n 값 그리고 어, b 에서 c 만큼 b 에서 c 만큼의 길이가 이제 b 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b 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v 값이죠 v 값 그래서 v 값은 어. 여기 1.27이 그리고 1 6 1 8요 선의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중간 정도. 그쵸? 그리고 요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값이죠. 이 값. E값. 일목균형표 수준론의 이 값. 그러면은 1.618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과 어, 일목균형 각각의 이론들을 종합했을 때 어, 1.618에 대한 그 타겟은 조금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 의미가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022 그리고 1028, 1288 사토시는 어, 각각의 이론에서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타겟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의 그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 간다에 대한 의미가 중첩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어,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도를 실현 부분 부분 매도를 실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 이관점으로 우리가 봐야지 목표값을 무조건 저기까지 간다 라고 보면 안 돼요 하모니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온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그냥 물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갈때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갈때 밑으로 갈 때는 이제 ABCD 패턴은 살짝 지워볼게요 ABCD 패턴 말고 이제 이 삼각수렴 채널을 삼각수렴 채널을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입니다.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 그래서 어, 요걸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한번 그려봤, 그려보긴 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684 토시를 뚫는다라고 했을 때 다음 지지선은 여기 어, 이전에 그 707에서 지지받았던 구간 있죠? 비지점. 비지점 약6 0 4 사토시네요 6 0 4 사토시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뛰어오르는 거겠죠 뛰어오른다 여기서 한번 팡 튀어오르고 684 토시에서 다시 저항받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뚫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600도 뚫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그 다음 여기 여기가 이전의 반등지점 484 토시입니다 484토시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 좋은 매수자리죠 좋은 매수자리인데 만약에 484토시까지 뚫린다? 여기가 뚫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데 어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 볼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480이 뚫리면 바로 394토시 약 404토시 부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404토시 부근에는 현재 이게 어 버터플라이 패턴이 있고요 버터플라이인가 크림인가 모르겠네요 그려놓고서 어. 우리가 테스터를 통해서 한번 패턴 간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간별 자 이렇게 그려놓은 패턴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모닉 패턴 테스터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운로드 링크 남겨 드릴게요 엑셀 파일이고요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값만 입력하면은 무슨 패턴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그 타겟 포인트까지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버터플라인가 크랩인가 그럴텐데 버터플라이죠 버터플라이 버터플레이,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서도 어, 이것만 쓰게 되니까 머릿속에 잘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터플레이 패턴에 의해서 어, 최초 PRG가 한394 토시에서 형성이 된다. 어,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위죠 진짜 매력적인 구간은 394 토시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 390에서 404 토시까지 형성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간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제가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었 604토시 그 다음 484토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은 이제 여기에서는 진짜로 어 진짜로 인생 어, 인생 매수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 매수 자리 인생 매수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요 여기 깨지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 394토시가 깨지면 한 어, 조금 러프하게 384토시를 스탑러스 잡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은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쉽게 타겟으로 잡, 잡을 수 있는 지점이 B지점이거든요 B지점 604토시 그러면 여기서 잡아도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 되는 타겟을 어, 노리고 스탑러스는 상당히 좀 짧죠 거의 14토시 밖에 차이가 안, 나, 안 나기 때문에 184토시면은 거의 한 4% 정도의 손실 어, 구간이네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옵스는 지금 현재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 타토시에서 어떻게 반응을 주고 어 저기서 어떻게 조금 이어나갈 것인가가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르는데 아,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옵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옵스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대부분이 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물려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본 영상 보시고 나서 본 영상 보시고 나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서 알림받고 좋은 내용 받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뇌피셜로 여러분들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 기술 어, 가장 탄탄한 이론과 어, 고급 정보들 그리고 기술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만 전달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면은 좋은지 밖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오늘 옵스 전략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러분들 댓글에 그 요청조목들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마이너한 애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석을 해 가지고 뭐 스트리밍에서 다루든 아니면은 어, 따로 녹화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